제가 지난주에 카메라를 구매를 했어요. 캐논 카메라를 구매를 했고 바로 요 아이입니다. 캐논 DSLR 200D 마크 2 제품이고요. 2019년 5월에 출시된 굉장히 출시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만 리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어, G7X m a r 제품이랑 함께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지금 이 200D m a r 를산 것을 보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DSLR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고 카메라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카메라에 대한 초심자의 시선에서 리뷰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G7X 제품도 그렇고 캐논 200D Mark i 제품도 그렇고 모두 저의 월급을 통해서 <웃음> 지출이 된 그러한 제품들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가성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우선, 이 카메라, 각각의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두 가지 카메라는 태생부터 굉장히 다른 카메라예요. 하나는 G7X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카메라고요.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고, 그리고 200D Mark II는 DSLR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카메라 두 모델인데요 일단 G7X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카메라예요 브이로그용으로 소니의 하이엔드 카메라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아요 네 200D Mark II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DSLR이라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내세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분들이 타겟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예쁜 것을 강조하고 셀피 잘 나오는 거, 인물 사진 잘 나오는 거 이런 걸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도 저는 블랙을 샀지만 흰 색깔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흰 색깔 모델의 패키지도 흰 색깔 조그만한 가방 이렇게 해서 스트랩이랑 예쁘게 해가지고 여심저격 포인트를 되게 노리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거에는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카메라가 그런 특징들이 있는 카메라예요 일단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은 이게 DSLR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작고 또 무게도 그만큼 적게 나가요 하지만 하이엔드 카메라에 비하면 은 확실히 묵직하고 크고 거추장스러워요 무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G7X는 319g이고요. 200D2는 451g이에요. 150g도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200D에는 이런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은 451g이라고는 볼수 없을 무게가 되는 거죠. 어, 두 카메라 다한 손으로 쥐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쥐고 조작을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200D는 아무리 작다그래도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돌출된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가방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G7X는 진짜 외투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G7X는 틸트 액정이고요. 그리고 200D2는 스웨블 액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스위블 액정을 처음 활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틸트 액정만큼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어... 틸트 액정은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찍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고 좀 각도가 낮은 화면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낮게 찍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액정만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찍을 때 액정을 보고 싶으면 꺼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동작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틸트 액정 맨날 편하게 이렇게 아래서 찍을 때는 그냥 한 번만 들어올렸다 다시 내렸다 하다가 이거를 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게 번거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근데 이제 또 틸트 액정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이렇게 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셀피를 이렇게 혼자서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은 약간 동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슬브 액정은 진짜 옆을 보고 찍기 때문에 약간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쏠리는 느낌?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차이는 개개인별로 선호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다음은 오토포커스예요. G7X 모델은 단일 오토포커스예요. 그래서 이 초점을 빨리 잡지 못하고 애가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제품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제품,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애가 초점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초점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200D 같은 경우는 듀얼 오토퍼커스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초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 잘 잡는 거는 이 G7X랑 200D 마크2랑 차이가 너무 커서 200D 마크2에 완전 압승이고 너무 이 부분은 카메라 바꾸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용도가 제품 소개나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찍으신다면 200D 마크2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이크예요. 어, G7X2랑 200D 둘다 내장 마이크의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200D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서 얘 자체로 녹음하는 품질은 좋지 않지만 외부 마이크를 사서 연결을 하면 은 괜찮은 소리로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g 7 x m i 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마이크를 쓸수 없다는 거 하지만 음질도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런 마이크를 활용해서 동시에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녹음 퀄리티가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요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음, 뭐 어차피 얘에다가 마이크 사서 다나뭐 녹음기 하나 사가지고 같이 녹음해서 편집하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크게 거슬리시지는 않겠지만 어, 또이 녹음 품질이 좋지 않은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외부 단자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그 뭐야? 드라이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헬스장 드라이기를 말리면 30분은 말려야 될 정도로 바람이 약하고 뜨겁기만 엄청 뜨거운데 헬스장에 그 뭐야? 드라이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드라이기를 말리면 30분은 말려야 될 정도로 바람이 약하고 뜨겁기만 엄청 뜨거운데 어, 네 다음은 손떨림 방지입니다 손떨림 방지가 G7X의 완승이에요 제가 테스트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상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2 0 0 d 마크 2의 손떨방 기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손떨림 방지 기능에 젖어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렌즈에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그리고 카메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손떨림 방지,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능을 최대로 켜도 그래도 G7X의 손떨방 기능을 발끝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렌즈 손떨방, 디지털 손떨방 강하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200D 마크2의 손떨방 기능을 최대치로 활용을 해도 G7X의 손떨방 기능을 정말 따라가지 못해요.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 G7X는 5축 손떨림 방지 기능이 바디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서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 어, 200D 같은 경우는 바디에는 손떨방 기능이 없고 그 렌즈, 좀큰 렌즈들은 손떨방이 있거든요 기본 번들렌즈에서 촬영을 해본 결과 결과물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G7X는 진짜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막 다니면서 찍어도 퀄리티가 손떨림 방지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서 멀미나는 영상이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 막 돌아다녀도 근데 얘는 정말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 하면서 찍어도 너무 많이 흔들려 있더라고요. 결과물들이. 그래서 좀 기술 연마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손떨림 방지는 참 차이가 많이 크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 G7X랑 또 200D2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4K 지원이에요. 200D 마크 2가 나오면서 200D에는 없던 4K가 지원되게끔 나왔는데요. <웃음> 네. 그래서 200D에는 손그 4K가 없고, G7X에도 당연히 4K가 없죠. 근데 200D Mark II 제품에는 4K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롭이 돼요. FHD로 찍나, 4K로 찍나, 똑같이 화각이 이만큼이 나오면 은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더 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줌을 당긴 것처럼 화각이 좁게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죠. 답답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캐논 카메라에서 이 캐논 DSLR의 좋은 점이 듀얼 오토포커싱 기능이잖아요 근데 4K 촬영 중에는 이 듀얼 오토포커스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화각도 좁게 찍히고 뭐 오토포커스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굳이 있으나 마나한 4K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200D보다 신제품이니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4K를 그래도 4K 넣었다 라고 하려고 넣은 게 아닌가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4K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예요 당연히 카메라의 크기가 크면 은 배터리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크다는 건 배터리의 용량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지속 시간이 다릅니다 어, 연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G7X는 약 55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고요 200D2는 1시간 50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체감했을 때도 G7X는 영상을 막 찍다 보면 배터리를 중간중간 좀 갈아줘야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점은 G7X는 그냥 그 5핀, 5핀 맞나? 5핀 USB로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0D2는 그런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G7XM2 제품은 현재 60만원대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D2는 번들렌즈 포함해서 80만원 초반대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번들렌즈 추가로 어 50ml짜리 렌즈를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94만원 정도의 렌즈 두 개와 바디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무슨 행사 중이어가지고 추가로 배터리를 하나 더 받았거든요. 배터리도 꽤 값이 나가니까 음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 두 개는 태생부터 너무나도 다른 카메라예요. 그래서 어 용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께는 요걸 추천드려요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좀 카메라에 대해서 나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영상을 찍긴 하는데 간편하게 찍고 싶고 뭐 조리개값, 노출값, ios 뭐 이런 거, 셔터스피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어렵고 그냥 귀찮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야외에서 움직이면서 혼자서 셀피로 찍을 일이 많다 하시면 은 G7X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반면에 좀 세트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품 소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찍는다거나 뭐 다양한 렌즈를 활용해서 다양한 느낌의 영상들을 찍어 보고 싶고 좀 영상이나 카메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200D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g 7이 같은 경우는 진짜 팔방미인처럼 간편해서 진짜 거판스럽게 막 삼각대고 뭐고막짐버리고막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그냥 진짜 간편하게 뭐 강아지 산책을 그냥 나가다가 갑자기 어, 나간 김에 영상에다 찍어볼까? 라고 할때 가볍게 딱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또 그렇게 찍었을 때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막 찍어도 결과물이 평타 이상 나옵니다. 어, 200D는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번들 렌즈로도 찍어보고 그리고 50mm짜리 2.8 렌즈로 찍어봤을 때 굉장히 영상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렌즈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르고 또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좀 카메라나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좀더 잘하고 싶고 이런 거를 일깨워 줄수 있는 입문용 카메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 카메라를 둘다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G7X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파형미니처럼 간편하게 그리고 여행 다닐 때 그리고 딱히 영상을 촬영할 계획은 없지만 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편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어 그런 용도로 또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0D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각 잡고 찍을 때 그리고 진짜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럴 때또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카메라 다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200d2는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렌즈도 다양하고 많이 써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많이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야지 본전을 뽑으니까요 이두 가지 카메라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사려고 고민을 했을 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고민이 되는 선택지였거든요.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초보, 카메라 초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